자 오늘은 포켓몬카드깡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거 타임게이저 신작팩 깐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신작팩이 또 퀼시가 <웃음> 되어버렸습니다 나온지 얼마 안된 빠밤 다크 판타지마 저번에 뽑았던 었 배틀리전이랑 박스 모양이 똑같아요 이게 아마 강화 확장팩이라고 그래가지고 레어카드가 좀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팩인 것 같아서 요 일반팩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죠 요번 다그판타지마도 배틀리전과 마찬가지로 CSR 등급과 CHR이 나오고요 근데 특일카드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이 박스 보자마자 이건 못참겠더라고 CHR 피카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노멀카드조차 아 피카츄 일러 너무 커여워서 오늘 피카츄 없는게 목표입니다 저번에 일본판 배틀리전에서 이슬이 뽑은 이후로 완전 핵 다이아손에서 날아 가버렸어요 제가 카드리스트들을 좀 살펴보니까 엘레이드랑 러브트러스 엄청 인기 많은 애들이 등장하는 카드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CHR이 더 이쁜 것 같아 와우. 팬텀도 나오고 막 잔만보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카츄야 한번 기운을 느껴봐 어때 여기 너가 있는 것 같니? 제가 요 근래 느낀 게 뭐냐면 초반에 좀 많이 떠가지고 이거 잘하면은 앞에 첫번째에서 레어카드 등장해버릴 수도 있어 다크 아, 판타지 그 대망의 첫 팩? 누군가요? 이번에도 희수이 지방에서 나왔던 포켓몬들이 주로 나오는 팩이라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이게 그희수이 조로아크 진화전이잖아 희수이 조로아 이게 또 조로아크가 되면은 상당히 뭔가 구미호 같은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 요건 약간 커여운 북구미호 느낌일까? 계속해서 오! 바로 나와버렸네요 이게 그희수이 버전 러브로스잖아요 사랑의 수호신이래요 난 처음 봤어 이런 나방이가 세트로 나왔네 얘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좀 지저분하게 생겨서 제가 벌레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 다음 두번째 팩 피카츄! 피카츄 나와! 어개무서가 지난 실콘 넘어서 어? 확실히 강화 확장팩이라 그런가 레어카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오! 어? 뭐야 원래 그, 그 상인애 아니었어? 오 이거 생긴게 다른거 보니까 너 뭔가 중요한 녀석이구나 이것도 처음 알았네 이게 그리고 레토무였나요? 아 로토무 로토무 이게 기억하기로는 막 포켓몬 도감 모양도 있고 뭐 그러던데 자 다음 세번째 팩 아직까지는 뭐 크게 입질은 안오네요 오늘은 제가 CSR 이런 애들보다는 진짜 피카츄가 목표라서 에이팜 에이팜이란 녀석이고 어? 카라스였나? 그렇지 파라스이 뭔가 랍스터같이 생긴 녀석 진화하면은 파라세트가 되는데 파라세트의 본체는 가재가 아니라 그 위에 달려있는 버섯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괴담인지 뭔지 그 썰을 듣고 참 섬뜩했었어 거기에 와우 아 여기서도 그거 나오는구나 찬란한 시리즈 나오네요 찬란한 히스위 버전의 포프니크. 이 찬란한 시리즈가 보시면은, 우와. 이 굉장히 역동적인 반짝이 보이세요? 이것도 한 상자에 한 개밖에 안 들어있는 카드라 귀한 녀석입니다. 오케이. 고스트. 쥬베 또 나와? 이건 1세대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거기에 마인맨. 히스위 조로아크, 아보이스타. 제가 말했죠. 히스 버전은 조로아크 되게 우아한. 구미호 같이 생겼다고 했었는데, 음브이스타라서 이거 조로아크의 그 흰색 털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와 확실히 전국 도감 800마리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 정도면 많이 봤겠지 하다 싶다가도 모르는 포켓몬들이 너무 많아. 오잠만보 어서 와잠만보 언제나 환영이지. 자 다음은 또어 누굴까요? <웃음> 어 나왔다 아 근데 이게 미러 카드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피카츄 이거 일러스트 보이세요? 나 이거 보자마자 얘는 무조건 레어 카드로 하나는 얻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너무 예쁘면서도 그 특징 잘 잡고. 외경까지그커염 피카츄의 모습 그대로 너무 잘 담았습니다 노말이지만 거의 뭐 최애 카드 등급 예정이에요 거기에 골뱃 이야 골뱃 얼마에 보네 아 말하자마자 나와버렸네 버섯이 본체라는 이 괴담의 주인공 얘가 CHR로 나왔었네 아 그러면 피카츄 CHR 못 얻을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다음은 또 누굴까요? 고스트 넘어서 이제 슬슬 대륙몬까지? 헬스 열심히 해서 딱 근육 펌핑 오지게 한 다음에 산책하러 나온 거지. 음, 유산소 운동하려고. 아니, 파라색트좀 그만 좀 나와줄래? 어, 거기에, 자포커에 이래. 고스 미러카드네요. 고스 미러카드는, 이거 일러스트랑, 빤딱이 있는 거, 잘 어울린다. 아 그래서 제가 이거 피카츄 미러카드 얻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러카드 진짜 잘 나왔거든요 뒤에 몬스터벌에서 딱 그림 그려져 있어서 짠 로톰으로 넘어서 야 얘는 뭐 같이 모여있는 게 무슨 가라르 친구들처럼 모여있네 뭔가 로켓한 애들 느낌 나는데 야적 세자매라고 합니다 오! 히세조로아크 그 레어카드까지 와라이츄 미러카드까지 등장했다 이러면 단 하나 피카츄만 나와주면 돼 제가 은근히 여러 박스 깔 때보다 한 박스씩 깔 때가 더잘 나오는 그런 게좀 많거든요 어! 픽시인가? 픽시야 프리니야 뭐지? 자 일단 중복애들 많이 나오고 오! 팬텀! 알통몬 뭐야 여러분 알통몬은 실존했습니다 이거 실제 배경에 알통몬 올라와 있는 느낌인데? 요 일러스트는 좀 웃기네 와 근데 오늘은 마지막에 나올 모양인데요? CHR도 안 나왔어 하나밖에 이두 장은 들어있지 않나 최소? 자 삐삐 나오고 자 분볼 히스이분볼 넘어서 아, 아. 아니 화강돌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돌도 포켓몬이에요? 아 뭔가 얘이 소녀도 되게 귀신보는 그런 저주받은 소녀 느낌 이짱나아 이제 진짜 슬슬 나올 때 됐는데 아! 하 카츄야! 너왜 너말로 나왔니? 미러로 나오란 말이야 자 주배 얘 진짜 중복들만 나온다 아 골뱃미러도 나오는데 이제 하나쯤은 나올 때 됐는데 피카츄! 피카츄 레어 나와주세요! 너가 이스타가 나오면 이제 이스타는 끝인 거잖아 에이 설마 SR카드도 없진 않겠지? 이제 슬슬 SR카드 나올 때 됐는데요? 어? 어? 이제 남은 팩단 다섯 팩야 오늘 또 유튜브 각 잡아주려고 마지막에 등장을 하나 이거 또? 가추야 한번 나올 때 됐다 아이야 너 알통 센거 알겠으니까 들어가고 와 오늘 뭐희스이 조라크 특집이네 요뭐 V까지 나와버렸네 이거 파라색트 미러 카드 아 결국에는 피카츄 미러는 못 얻는 걸까? 아 CHR은 저걸로 끝인가 이제 그러면? 어? 이거 좋은 거야 뭐야 세자매, SR카드 등장! 가격을 한번 볼까요? 와, 대박! 뭐지? 아, 근데 세자매 정도는, 뭐, 꽝은 아니네요. 아까 그, 빡빡이 스님 나왔으면은, 7,000원이었어요. 여기서는 제일 비싼 게, 성화라고 그, 빨간머리 애가 나오는데, 걔가 한 7만원 정도 하네요? 세명이나 있으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좀 아쉽다. 아직 몰라. 오늘의 최종 목표는 사실, 피카츄 미러였잖아요 짜라라라라라 짜라라라라 아 원로나 그렇지! 나온다! 잠깐만 H 찰 종류가 총 6종류인데 딱 3개 중에 어 우리 피카츄 낮잠 너무 이쁘게 자고 있는 피카츄의 모습이 담겨있는 아 너무 예쁘게 자고 있는 네, 피카츄 CHR 택도 완료입니다 이거 근데 일러스트 진짜 잘 뽑혔다 피카츄 미러는 있을 것인가? 노말 미러 그래도 피카츄 나름 목표 달성 완료